쌤, 쌤, 친구들 안녕. 주산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보수에 대해서 배울 볼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1부터 4까지 넣고, 그 다음에 5, 6, 7, 8, 9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선생님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먼저 왼손으로 잡고, 엄지검지 뽀뽀해주고, 뒤에서 앞으로 쪼로록 털어준다. 자리점, 점에서 시작한다. 자, 점은 1의, 1의 자리를 나타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의 자리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자, 5부터는 검지예요. 5. 다음 6. 7. 8. 9. 자, 6 7 8 9는 엄지 검지 뽀뽀하는 거 기억나죠? 네, 그럼 오늘부터는 보수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자, 보수 보수는 뭘까요? 친구들이 보수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 보수는 합해서 10이 되는 수예요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수. 보면 1과 9를 합하면 10이 되죠. 9와 1이 되면 10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9와 1, 1과 9의 운주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자 그리고 어머님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별표.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부수, 보수에 대한 설명이고요요 오늘 배우는 보수에 관해서 정확히 인지하면 나머지 보수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과 9 9와 1에 대한 보수 보수운주법에 대해서 복 열심히 배울 거예요 서, 제가 오늘 아주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어머님들 이걸 숙지하셔서 친구들한테 반드시 익숙하게 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산할 때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연필 잡고요. 아, 근데 제가 연필을 잡아서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가 좀 가려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필을 오늘은 빼고 할게요. 연필 잡는 거는 엄지 검지에서 새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잡기 힘든 경우에 빼놓고 해도 상관 없다고 했어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엄지 검지 뽀뽀 손가락 이렇게 접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보세요 자 쪼르륵 털고 하게 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5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9를9를올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 보세요 1일 자리에 8이 있고 1밖에 남은 게 없네요. 그럼 더할 수 있어요. 더할 수가 없죠? 그럴 땐 여기에 나온요 이거.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요자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8에다가 9를 더할 겁니다. 근데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보세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 10의 자리 올리고요. 보수 빼주고 9에 대한 보수가 얼마죠? 1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10의 자리 가서 17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8 놔주세요. 자, 8에다가 이번에는 9를 놔보겠습니다. 더할 수가 없죠? 자,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1 빼주고, 17.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9를 해볼게요. 자, 반드시 엄지검지 동시에 사용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9. 9에다가 1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1에 대한 보수가 얼마죠? 9 맞습니다. 그러면 10이 돼요. 그럼 다음 다시 9에다가 9를 더해 보겠습니다. 9에다가 9를 더할 게 없죠?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9에다가 9를 더할 거예요. 보수. 9에 대한 보수가 얼마죠? 네, 맞아요. 1이에요. 그럼 9에다가 9를 더하면 앞자리 올리고, 보수 1 빼주고. 답이 얼마일까요? 18.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반드시 두 손,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9에 대한, 1에 대한 보수 얼마? 9. 됐죠? 여기다 7 더해보고요. 여기다 9를 더해볼 거예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9에 대한 보수 1을 빼주고 26, 여기다 3을 더해보겠습니다. 3, 자 그럼 29가 됐죠? 자 여기다 9를 또 더해볼 거예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9에 대한 보수 1 빼주고 알겠어요? 자 다시 여기다가 더하기 9를 해볼게요. 자 8밖에 안 남았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47이 겠어요 자, 알겠죠? 다시 한 번. 6에다가 9를 더 해볼게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9의 보수 1을 빼주고. 그쵸? 다시 4를 더 해보고요. 여기다 또 9를 더 해볼 거예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9에 대한 보수 1 빼주고. 맞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28에다가 9를 더 해볼 거예요. 9를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1 빼주고, 더하기 2, 39가 됐죠? 여기다 1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1에 대한 보수 9 빼주고, 40,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은 운주법 9와 1, 1과 9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요것만 기억하면요. 은요 원리만 기억하면 보수는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오늘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시간에 특히 강조하는 거 반드시 숙제하게 해주세요. 오늘 1과 9, 9와 1에 대한 거 완벽하게 특히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해주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은 보수에 관한 건다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만 조금 힘들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인지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별거 아니에요. 보수는 너무 쉽고 재밌어요. 알겠죠? 어려운 건오의 짝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자, 다음. 교과. 교과가 무엇이 나올까요? 짜잔. 자, 보세요. 그림으로 쑥 크기 비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사과 그렸네요. 제가. 사과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큰지 친구들한테 이 등호 표시를 선생님 어, 저는 어떻게 설명 아 거가 입을 쫙 벌렸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쉽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쫙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등호 표시를 같다라는 거 특히 요거 같다는 뜻이고요 이쪽이 크다 이쪽이더 크다 하고서 요 원리를 반드시 설명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나중에 특히 요거, 요 요거 더하기 빼기 할때 매우 중요합니다 자칙 연산할 때 요거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 수 순서로 크기 비교 자 예를 들어 2 3 4 5 에서 가장 큰 수는 5 가장 작은 수는 2이 가서 요거 찾아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은 친구들이랑 숫자 카드 놀이 하면 너무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또 인지가 되면요 은 수카드에 관한 문제가 교과 수학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어머님들. 지금은 제가 우선 예를 들어서 4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저는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크기별로 놓으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큰방향 있죠? 큰 거대로 차례대로 하나씩 지워가면 7, 4, 2, 0전 반드시 지우라고 해요. 왜? 친구들이 빼먹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 드리면 기초를 완벽하게 해요. 기초 처음 배울 때 완벽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7 4 2 0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찾는 거요 종이로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면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자이건또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두 자리 어, 숫자가 한세개 정도는 세네개 나오면요 이렇게 나와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가장 큰 수인 경우 가장 작은 경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가장 큰 경우, 가장 작은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숙카도 나오는 거는요. 반드시 쉽게 하는 법 제가 지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크건 작건 간에 순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지어가면서 할게요. 알겠죠? 자, 교과에서는 요두 가지. 특히 요 같다는 표시 요거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보수 맞습니다. 보수는 뭐라 그랬죠? 합, 두 수가 합해서 10이 되는 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수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저는 이거 노래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로 왜냐면요. 어머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게 나중에 이제 아직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요 제가 요게 왜 굉장히 중요한지 나중에 빼기 배울 때 되면 알 거예요 빼기 배울 때 되면 알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천천히 복습하게, 복습하면서 하겠습니다 했던 게요 부분 오늘 수업한 요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하면 은요 보수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사는 기초운주법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그 다음 숫자는 아무리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기초를 완벽히 해야 돼요. 자 오늘 보수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거 9와 1, 1과 9가 합해서 10이 되는 거 운주법이었죠. 자 털고 다시 한번더 9, 9를 놨습니다. 자 9에다가 9를 더 해볼까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9에 대한 보수 얼마? 1을 빼주세요 어, 얼마죠? 그러니까 18 그럼 다음 9에다가 1을 더하는 경우 더할 수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9에 대한 보수 얼마 1을 빼주고 10 알겠죠? 자 여러분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거 항상 강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어머님들 뭐 교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시중에 나와있는 교재들이 많아요. 업체도 많고 그건 어머님들께서 서점에 가시던지 인터넷을 검색하시던지 하셔서 아이 어, 수준에 맞는 걸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제가 별도로 사용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운주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시켜주세요. 오늘 배운 보수, 보수는 쉽게 할 거예요. 친구들이 보수에 대한 개념은 그렇지만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1과 9, 9와 1, 두개 한꺼번에 나갔어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보수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봐요. 안녕.